신 신쿠기. 안녕하세요. 신쿠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자이크가 될 텐데 이거를 카메라를 안 찍으면 제가 또 영영 안 하고 쓰레기를 쌓아둘 것 같아서 집안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약간 감시 카메라 같은 기분? 빨래가 걸렸는데 이것도 개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설거지하기 전에 구운 계란부터 해야겠어요. 키친타올을 이렇게 그 위에 이제 계란을 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팅에 닿으면서 코팅이 빨리 벗겨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물이거든요. 물에다가 소울트 소금 약간 넣고 한 부분이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사두번시사두번 그동안 이들러운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으니 빨래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집안일이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나 너무 싫어 일단 이거는 잠옷 귀찮네 수건을 그리고 또 이사 왔을 때 너무 많이 시켰어요 수건을 그때 40장인가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완전 로테이션 했거든요 저 안에 있는 거 거기 먼저 쓰고 이걸 또그다 놓고 귀찮으니까 이제 지금 빨래 개인데 빨래를 안개고 원래 여기 쌓여있단 말이야 쌓여있는 데서 하나씩 가져가서 쓰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에 폈죠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피폐해졌다 이제 헬스장 집 이제 집 앞에 밥 먹으러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밖에도 안 나가고 누구도 안 만나고 항상 전화했던 사람들도 지금 뭐가 있고 진짜 약간 히키코모리가 된 기분이야 그거 맞나? 음. 유일하게 밖에 어디 나가는 날은 이제 머리 자르는 날 아니면 외부 스케줄 이제 그래서 내일 스케줄 하러 또 나간다 원래 옛날에 제가 입던 옷들 못 입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 얘가 살이 하도 쪘으니까 그래서 옷다 처분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녀 다겠다! 완전 녹초예요, 녹초 진짜. 뭐 했다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커피 머신을 산이 형이 선물 줬는데 지지난 생일 때, 3년 전 생일 때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누 먹는 게 훨씬 편해. 형 고마워 잘 쓸게. 막 나는 진짜 장비 장비 욕심은 아닌데 뭔가 쓸데없이 막어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면 충동적으로 사는 거. 같아. 지금 저기 조명 색깔 나오는 조명 있거든요. 뒤에 백에 쓰려고 20 얼마 25만 원인가 조사는데 아직도 포장 안 뜯고 있어요. 난 답이 없어. 여기 어, 내보볼까요 수분이 거의 없구만 그러면은 물 살짝만 더 부어서 취소 한번더 귀찮아 귀찮아 우와. 제가 왜집 안에서 빨래를 넣었는지 아세요? 원래 옥상에다 넣는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애들이 마르지가 않아요. 진짜 한 2, 3위를 밖에 둬도 안 마르더라고요. 호다리 마냥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을 해가지고 답이 없어서 그냥 집안에 넣습니다. 빨래가 냄새나요. 그래서 거실에 널어요. 널고 낮에는 문좀 창문 열어놓으면 돼요. 자, 자취를 하면서 느꼈어요, 진짜. 집에 있을 때가 편한 거구나. 근데 막상 또집 들어가면은 또 나오고 싶어요. 근데 또 나오면은 또 얼마동안 좋다가 또 들어가고 싶고 이게 사람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 내일 라이브 방송이라.. 밥짠 것도 못 먹고.. 무왕 이렇게 된 김에.. 살이나 뺐지! 빨래 끝! 짜라짜란 짠! 후얘 예, 식은 뒤에 밥통 바로 씻어줘야 이게 코팅이 부식 그나마 덜 돼. 택배가 왔어요.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주에 바보를 찍었거든요. 뭐야? 와! 와! 근데 이건 생각 안 했는데 와 대박이다. 액세서리까지 보내주셨어. <웃음> 어, 감사해요. 헐. 화보 찍고 나서, 이제, 아, 신도님, 이거, 촬영한 거, 그냥, 어, 그, 선물로 드린다고. <웃음>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는 옷만 줄줄 알았는데, 액세서리까지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하네. 근데 화보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오. 이거는 그긴 셔츠다 이거 셔츠 위에 입었던 옷 바지 통이 엄청 큰데 저 이런 스타일 원래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화보 때 처음으로 옷몇 가지만 할줄 알았는데 완전 풀특장으로 진짜 잘입기 좀만 쉬다가 이제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려고요 햇! 제가 오늘 구운 계란을 만들었어요 아 아파 음. 음. 난어